하이쿠 반갑습니다 그랑사가에도 찾아온 발렌타인데이 자 오늘의 업데이트 내용 좀 살펴보면서 아무래도 발렌타인데이니까 코스튬이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신규 아티팩트가 나왔습니다. 어, 우리 일러스트 팀이 정말 영원 갈아 넣은 느낌 좀 나고요. 어, 개인적으로 준의 이 옷인가? 이번에 나온 이옷 요, 요 입을 수 있습니까? 아, 이 표정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오늘, 오늘 이 아티팩트는 정말 준이 주인공이네요. 나마리의 누나를 제가 좋아하지만 이 단발의 이 표정은 이건 못 참지. 이거는못 참고. DS 에리아드가 미친 것 같아요. DS 에리아드가 지금 보면은 케이크 물을 3단 케이크로 무려 만들었는데 문어발이 튀어나와있고요 위에 생선이랑 랍스터 해산물 괜찮은데 야 사업한번 할래? 자, 어쨌든 굉장히 아트에 신경 쓴 모습인데 전하고 싶은 진심이라는 아티팩트입니다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인데요 초를했을 때는 크리티컬 데미지 무려 40% 증가라는 아주 치명적인 아트팩트다. 그다음 또 새로 나온 아티팩트는 하트 여왕의 하사품입니다. 자, 굉장히 웃는 척하고 있지만 무서운 분이에요. 지금 하트 케이크를 주고 있는데 케이크에서 이 영혼입니까? 뭐 독입니까? 이 먹으면 죽을 것 같죠? 이게 아 사약을 내리고 있군요. 우리 여왕님이 내리는 사약이다. 자, 요 케이크보다는 아까 그 세리아드의 해산물 케이크가 낫지 않나? 해산물 맛있을 수도 있어요. 랍스터 다리 하나 뜯으면서 케이크를 탁 넣으면 멈춰! 자, 어쨌든, 그래서 회피입니다. 예, 회피. 이 케이크를 회피하고 싶다라는 감정을 잘 표현한 거지 않나 싶고요. 회피 25%까지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또 댓글 보니까 개이쁨 하시는데 개 이게 이쁘다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게 이쁜 건 아니고. 아, 유 감성 알아보시는 분 있네.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 요거 빠트릴 뻔 했다. SR 아티팩트도 하나 나왔습니다. 반짝이는 함정. 이거는 Q이네요. 이게 막 초콜릿에다 돈을 막 세리 넣었는데, 그돈 모양 초콜릿이겠지? <웃음> 자, 반짝이는 함정입니다. 크리티컬 데미지 26% %인가. 자, 요 발렌타인 아티팩트들은 발렌타인 아티팩트 확률 업 소환을 통해 획득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뭐줄 상점 교환이나 SSR 아티팩트 상자 등으로는 획득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하트 여왕의 하사품, 어, 사약, 사약 케이크는 발렌타인 스페셜 스토리 이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료로 획득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무료긴 한데, <웃음> 먹으면 죽어요. 자, 이쪽에 가면, 그죠? 우리 레온 스토리 이벤트 정말 맛깔지게 했죠? 다들 끝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혹시 빠트리신 분들 있다면, 요, 끝까지 다 하셔야 되겠고, 뭘 받게 되냐면, 진짜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역대급으로 느껴졌어요. 봐봐봐. 개간지나죠? 봐봐. 풀 세트를 그냥 맞춰 끼면 어떤 퍼즐이 맞춰지는 아트적인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거 풀 5초월까지 다 맞춰집니다. 저것만 충실히 다 돌려도 그죠? 그게 하나씩 보자면 처음에 게시받은 자는 크리티컬 데미지, 그러니까 데미지 증가인데 밑에 세트 효과 있다 그죠? 광희 4개 다 모으면 스킬 사용 시 10초 동안 보스 데미지 20% 증가라는 세트 효과를 받게 된다. 그 다음 파츠가 피어나는 희망 공격력 14% 증가 풀 초월 했을 때 신부의 눈물이 13퍼니까 13퍼고 밑에 뭐 세트 효과 같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보다더 좋다 그냥 단일 품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하늘의 수호자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파츠 고난의 길, 크리티컬 증가다 그죠 지확 증가인데 이것도 역시 단일 품목으로는 기존 SSR보다 수치는 좀 낮겠지만 SR보다는 높고 세트 효과 네개 합쳐가지고 보스 데미지 20퍼 증가를 계속 좀 누릴 수가 있겠죠 풀타임 10초고 10초 동안 보스 데미지 2 0 버진가니까 거의 이건 뭐 계속 발동될 수 있는 세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 정도고 네 번째가 끝과 새로운 시작 상승 데미지 2 상승 데미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상승 데미지도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꼭 이거를 모습이 레온 모습이라고 해서 레온이 꼭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네, 기존에 어 써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마련해놓는 거 정말 개꿀이거든요. S.S.R 아티팩 전부 다풀쳐올 되신 분들 의이 봤을 때는 그냥 일주년 아티팩트 하나 뭐하나 있네 이런 정도겠지만. 우리 같은 유저한테는 진짜 꿀과 같은 아티팩트니까 꼭! 다 참여하시고 아직 시간좀 남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로 열린 발렌타인 스토리입니다 저도 이제 아직 요거는 시작을 안 했는데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시작해서 좀 열심히 깨면은 어 이벤트 상점에서 자 이렇게 다, 다 했을 때 우리 SSR 하트 여왕의 하사품 사약 케이크를 받게 된다 자 라인업에 보면은 성목의 열매도 보이고 백만 골드도 보이고요 자 2회차 라인업부터는 바로 하트 여왕 하사품이 도 들어 있습니다 정목의 열매 다 이런 것들 챙겨가면서 그죠? 3회차에도 우리 사약 케이크, 4회차에도 사약 케이크, 5회차에도 사약 케이크 이렇게 해서 반복 보상으로 또 사약 케이크에서풀 초월할 수 있게 이것도 받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아주 중요한 오늘의 메인 소식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소시튬 러블리 파티쉐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라기보다 복각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이때만 해도 그랑사가유저 아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 같은 유저, 유저분들 갖고 싶었으나 갖지 못한 분들 이번 기회에 장만하실 수가 있다 자, 복각이 되었으니 바로 이제 사러 한번 가봐야 되겠죠. 코스튬 앤 뷰티에서 초콜릿 꿈을 꾸는 파티셰. 이번 코스튬은 코스튬 소환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전체 캐릭터가 아니라 일부 캐릭터 복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세리아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33% 할인해서 2,000 다이아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 일단 달달한 모습이에요. 어 데이트 복장, 여친 룩,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 사서 이제 입혀놓고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크닥 싹 열리면서 와 무슨 겁나 예쁜 피규어가 쇼윈도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구매 차크닥 자 일단 확대 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기다리던 시간이죠. 뭐딴 뜻이 아니라 그 디자인 팀이 어느 정도 열리를 했는가. 좀 제가 또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하고는 관련이 아 없긴 한데. 어. 게이머라서 시각 디자인은 굉장히 일각이 있거든요. 자, 일단 그 굉장히 발렌타인을 연상시킨 초콜릿 색깔, 하트 초콜릿 가방이 좀 돋보이고요. 여기 이제 리본이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디자이너님의 의도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어, 의도는 모르겠다. 멈춰! 귀여운 모자를 쓰고 있고요. 자, 아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랑스러운 여친룩으로 보입니다. 어, 또 구두도 초콜릿 색깔이에요. 예, 굉장히 좀 사랑스러움을 잘 강조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하기 어? 머리장식 꼭 이거 나는 지금 약간 요게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길어서 막 칼이잖아 이게 좀 싫어해요 제가 이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단발을 좋아하는데 이, 이 자석이 거 단발도 와 똑단발이 없더라고 똑단발 좀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진짜? 그냥 진짜 차라리 요정도 이렇게 심플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치렁치렁한 거 이거 말고 인마. 어때요, 여러분? 시각 디자인. 음, 자, 다음으로 큐 e 한번 보겠습니다. 짠! 소르르륵! 빡카오 이게 예, 정말, 꼬마 딱지가. 자, 일단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크다 와, 자, 샀으니까 이 편은 보겠는데, 요거는 요 모자 어울린다. 어, 되게 어울리는데? 근데 QE는 진짜 이게, 이게 진짜 짱이었어, 진짜. 오케이. 요 복장인 요거 진짜 되게 잘 어울리네. 요로 가자. 아, 어, 주는 없나 보네요, 이번에. 이거 왜안 팔아 줘요? 이거 요 요거 맞잖아. 요거 우리 야야 야, 요거 이마. 요거 잘아 요거. 엠픽셀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왜안 팔아요? 살 테니까 제발, 야! 러블리 파티셰스 거의 메인인데? 개 예쁜데? 이거 왜안 팔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감히 안 판다고? 다음 주에 팔겠지, 설마? 지난번에 우리 뭐였더라? 여름 수영복이었나? 두 번에 나눠서 팔았잖아. 그거네. 어, 기대하고 있을게요. 요거는 제가 당장 산다. 이거는, 와, 씨. 준아 이거 좀잘 부탁합니다. 예, 편집자님 확대 한번 좀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내가 확대해 보고 싶은데 확대를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살수 없어서. 이게 발렌타인데이니까 남캐들은 없는 걸로 남캐들은 없어. 남캐들 누구는 화이트데이 때 해라 화이트데이. 제가 남캐를 뭐 남캐 코스는 필요 없다 이런 주인 아니고요. 누는 화이트데이 때 해라고 발렌타인데이잖아 이 자석들아. 자나마리에 눈나. 자 그닥. 서라라락 이 느낌 아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은 그래도 한번 사서 근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여기도 이제 초콜릿 색깔의 어떤 초콜릿 가방 같은 이걸 잘 강조를 해준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노 그저 그 엠보싱이라고 엠보싱 엠보싱 이 약간 요렇게 또 그, 하필 엠보싱이 또 <웃음>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 어 여기 또 약간 메이드 <웃음> 아, 아, 아 초콜릿 만들으라 초콜릿 만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튀고 하면 좀 그렇게 되니까 자오이 누나는 아예 하이힐을 블랙으로 완전히 했네요 아주 그 다크 초콜릿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발렌타인데이인데 아까면 도 메이드 무슨 머리띠 같은 느낌이네 이게 제일 낫네 이게 제일 낫다. 착용. 자, 이렇게까지 오늘 가장 중요했던 코스튬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오, 등판 파진 것좀 봐. 어, 이거 참. 멈춰. 자, 이렇게까지 오늘 코스튬 리, 아 지금 업데이트 리뷰를 잘 해봤고요. 그 준거 좀 부탁합니다. 예, 이거 개인적으로 인정 부탁드리고 이제 복각 해줄 거죠 준거. 왜 준거만?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야. 충분히 준거까지 오늘 해줄 수 있었잖아 이거. 아실잘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중요한 얘기 빠트릴 뻔했다 이번에 출석 보상으로 7일차 되는 날 추위에 스위트 파티쉐 그러니까 러블리 파티셰가아니야 스위트 파티셰를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바로 그냥 뚝딱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출석 보상에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한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굿 바이